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는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를 같이 뽑으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규 코드 알려드리는 거 요즘 들어서 영상이 너무 세이브이 쌓여있어가지고 신규 코드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아 있어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업데이트된 새로운 신규 캐릭터 그리고 신규코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신규코드는요 LIKE TO 320K라는 신규코드가 등장을 했고요 이 코드 다른 분들께서 그러실수있어요 댓글에 나라님 이거 썼던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써셨던 건 이거였을 겁니다 네 아마 이거였을 거고 이게 또 바뀌어서 320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150보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사용 가능한 코드 중 하나가 요거죠. 음, 요것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은 꼭사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가요 오비토 우이치마루 어, 원래 신규 캐릭터가 이름이 다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온 캐릭터 이름은 레드아이워리어인데 실제 캐릭터는 오비토 우이치마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뽑아봅시다 우리 나온지 어제 나왔대요 이 캐릭터가 음 업데이트 사항에도 어제 나왔다고 적혀있고 한번 뽑아봅시다 일단 보석은 많이 있어요 보석은 6,000개나 제가 모았습니다 아, 자 가도록 하죠 출발 그리고 우리 데스노트나 여러가지 뭐 부르마 같은 캐릭터들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뽑아놓도록 하죠 예전에 브루마 버렸다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웃음> 네 데스노트를.. 아 데스노트래 그.. 브루마는 버리면 안된다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무한모드를 안하니까 무한모드를 그때 처음 해봤거든 그 마조님이랑 무한모드를 처음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 굳이 브루마가 필요한가? 어? 왜? 이러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같이 무한모드를 진행을 해보니까, 부르마 필요하고 그렇게 뽑았네요. 얘 뭐지? 어? 이거 너무 빨리 뽑았는데? 뭐야! 너무 빨리 뭐, 너무, 너무 쉽게 뽑았다, 이분 거. 신규 캐릭터이기는 한데, 너무 빨리 뽑은 것 같다잉? 음. 뭐, 아무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나도 이렇게 빨리 뽑힐 줄 몰랐어. 적어도 한세번네번 정도는 돌려야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또 빨리 뽑혔네요. 자, 신규 캐릭터 한번 봅시다. 일단 사성짜리 캐릭터들을 좀 넣어서 레벨업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우리 캐릭터들도 넣어주고요. 오케이. 일단 공격 속도가 6으로 좀 느리네요. 그리고 사거리가 18로 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아마 말렙을 찍으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오우 얘를 놓 안되지 자 빼고 깁시다자 650원짜리구요 왜이로좀 비싸네요 650원짜리 갑시다 한번 게임에서 써보면은 알게 되겠죠 무한모드는 아니고 스토리 모드로 진행합시다 그리고 혹여나 못 깰수도 있으니까 우리 SS등급 캐릭터 3명도 같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등급을... 등급이 얼마나 는지잘 모르겠다 자, 지금 아직까지 하지 않은 3단계로 출발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GO! 얼마나 능력이 괜찮을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신규 캐릭터인데 요새 나오는 신규 캐릭터들이 다 좋았거든요? 음...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 사스케라든지 사스케 스사노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사네미라든지 확실히 다 괜찮은 캐릭터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비토도 솔직히 좀내 힘드거든요? 오비토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비토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갑시다 일단 초반 데미지는 60 사거리는 18 그리고 공격 속도는 6입니다 이게 단... 단일 데미지일까? 저... 공격 속도가 상당히 좀 느려요? 오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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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사스케가 좀 나머지 네 관리 좀 하고요. 단일 공격기네? 야 뭐야? <웃음> 단일 단일 공격기야 일단 저 정도 사스케 남겨놓으면 어떻게 해볼 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자, 일단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144에 공격력 사거리랑 공격수도는 그대로 6이에요. 어, 너무 낮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좀 도와줄 우리 사스케를 먼저 강화하자. 안 되겠다. 어, 일단은 너무 쉽게 들린다. 저거 공격도가 너무 느리다. 심지어 단일 공격기 아직까지는. 음, 그래서 일단은 사스킬를 조금 여기서 좀 키워놓고 갑시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럴 줄 몰랐지. 너무 야, 단일이야. 일단 저게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강화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전까지는 얘좀 키울게 어쩔 수 없어 얘네들 빨리 달려오면 얘가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사스케가 어자싹 저... 스사노 변신까지만 키울게요 스사노 변신까지만 그 정도까지 키워놔야 될것 같아 아안 되겠다 일단 일단 두 마리 이렇게 놔 안돼 안돼 너무 쉽게 아 미니 보스 잠깐만 미니 보스 어떻게 하냐 어 그래도 데미지는 나와요? 자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여기서 좀 막고 있어줘 어 자... 다 일단 일단 일단 스사호변신까지 오케이 됐어 네 이제 어느정도 알아서 막아줄겁니다 두명까지 내놓자 어좀 무섭다 뚫릴지도 모르냐 아 이거 공격수가 너무 느려! 아직까진. 이게 또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강화할 수가 없어.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자, 충분히 미니보스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잡을 수 있, 어, 오케이, 잡네. 쉽, 쉽게 잡네. 자, 이제 실수 강화합시다. 자, 한번더 강화했구요. 데미지 228에. 사거리랑 공격력은 똑같네요. 아, 공, 그 속도는 똑같네요? 일단은... 저기서 잘 잡고 있어요, 오케이 자... <웃음> 아, 혹시 모르겠다 아, 안 되겠다 일단 아직, 아직도 아직 조금 부담돼 얘네 둘, 둘다수사로 만들어 놔야 돼좀 <웃음> 불안해 <웃음>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잡겠죠? 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미니보스 잠깐만 아... <웃음> 어, 왜 이렇게, 그래도 불안하지? 미니모스 502대만 때리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쟤네들 다 그거니까. 우리 사스케가 좀 도와줄 거야. 음. 어, 여기 잘 잡아주네. 오케이, 오케이. 자, 3단계 지나 한번 가봅시다. 3단계 지나 데미지 330. 오, 뭐야! 이야! 임팩트 멋있는데? 오, 오, 이제. 이제 여러 명 때리는 것 같죠? 오! 3단계부터 단일해서. 광역으로 바뀝니다 아 드디어 광역 스킬을 쓴다 와 <웃음> 좋았어 야 키운 보람이 있네 이제 4단계 갑니다 대미지 468에 어 사거리 26으로 또 늘었네요 공격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근데 확실히 6이에요 오야 근데 임팩트 하나는 진짜 멋있다 두번 공격하네 아얘 두번 공격하네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여기서 먼저 이거 날립니다 이거 데미지 들어가고요 여기서 차원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빵 터지면서 한번더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6초인데요 공격을 두번 합니다 음야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오 야, 두번 공격이면 나쁘지 않아 오 괜찮죠 아직까지는 오자 마지막 진압니다 데미지 636에 공격수도 5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범위 3 3 3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격수도가 5라서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되게 느려 보이잖아요 근데 두번 공격한다는거 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조금씩 뚫리는게 좀 있어요 어 이게 좀 단점이긴 해요 자 여기에도 하나 더 소환을 해줍시다 오케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막을 수 있을 거야. 자, 어, 좋아, 좋아. 약간, 진짜 초반에는 좀 힘든데, 기욱이. 후반 되면 어느 정도 좀, 자기 일할수 있는 캐릭터네. 음. 근데, 무한모드에서 쓰기에는 좋진 않아 보이고요. 아니, 나 무한모드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외로. 왜냐면, 무한모드로 한 번에 막 우르르 몰려오니까. 음, 그런 거 타주면은, 두번 무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데미지도 준수하고 6, 636으로 아마 풀강하면은 데미지가 더 세질 거예요. 지금 제가 20몇 가지밖에 레벨업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풀강 모두 강화를 하면은 어, 안 적혀 있네요. 예. 모두 강화하면은 이게 데미지가 몇 정도 나올지 볼려 했는데 그것까지는 적혀져 있지 않네요. 아쉽네요. 자, 아마도 그래도 여러 명 있을 오야 미니 버스를 충분히 이제 쉽게 잡네. 음. 야 근데 진짜 임팩트 하나는 최고다 야헛 이거 봐와 임팩트 임팩트 최고 자 파워풀 날라왔죠 어. 파워풀 자 잠깐 연기 있다가 뿅 모두 사라져 야 멋있다 괜찮다 어, 뭔가, 뭔가 멋있다. 임팩트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두번 공격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 근데 참고로 SS등급이라고는 좀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사스케나 사네미보다는, 어,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강화하는데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게 풀강화 비용이 8,000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SS등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강화 비용이 좀 비싸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일단 그래도 만약에 부루마 있으신 분들이면 무한보드에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한보드에서 약간 재미보는 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랭킹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약간 재미보기용? 어딱그 정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신규 캐릭터 한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렸는데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캐릭터는 없었거든요. 음 확실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이번에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에 새로 나온 오비토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자 저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비토 리뷰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미니보 그 보스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빰. 내가 어차피 보스도 3초 4초? 금방 녹일 거예요 이거 보스. 음, 보스 안 나오나? 얘네도 팔아 버리고. 얘 강화를 내쓰자 하나 둘와화영구동이안 사라져 어 보스 등장 자6천이죠 데미지? 체력? 자불 끄덩이 들어갑니다 입장 뽕 뻥, 뻥! 뻥! 자, 불구덩이! 아, 태당할 때 이렇게 팍 죽어버렸으면 딱 타이밍 맞았을 텐데 아쉽네요. 아무쪼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 오비토였습니다.